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현주 수상이면 좌대를 왔어요 10월 5일 토요일인데 아들냄이랑 같이 왔습니다 일단은 아들이랑 책임부터 하고 나 줄게 아들 거부터 할까? 그러면? 자 아들 아빠가 기본적인 것만 알려줄게 아그 끼우라고? 아니야 아들이 할수 있어? 저는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어. 잘 못해 그냥. 그래 그럼 아빠가 하여튼 힘들게 하면 좋지는 않은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뭐 걸림돌 안되겠다 그 소리야? <웃음> 야왜 아침부터 협박질이야 인마 <웃음> 오래 <웃음> 잡으셨다. 쭈꾸미 잡으셨어. 다운 샷에 팔자 매듭 그걸 좀 응용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서 왔는데 양쪽 구슬에 팔자 매듭으로 해서 핀돌이 하나, 시퍼핀돌이 하나 그리고 대략 제 깜냥에는 12cm 정도. 오늘 선물이고 지금 만조니까. 포를 하나 끼워줘 볼게요 고추장 그냥 민자 민무늬 고추장 아, 응 가보지만 육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쭉쭉 당기거나 내가 위로 살짝 들어봤을 때 묵직하거나 쭈꾸미 육질? 쭈꾸미 똑같아 쭈꾸미도 올라탔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바늘에 걸렸어 그러면 도망가려고 헤엄치면서 쭉쭉 당겨 이건 알지 이게 응.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썸이야 썸썸바 그 그래서 어, 누르면 이 실타래가 계속 돌아가지? 내려가겠지? 자 다시 한번 보줄게. 썬바를 누르면 실타래가 싹 돌아가다가 멈출 때가 그때다. 렇지 바닥에 닿는 거. 어, 쿵 하고 이렇게 실타래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이때가 바닥이야. 바닥이고 이 바닥에서 콕 찍고 한 10cm 이 정도만 드는 거요 처음에 한이 정도 이렇게 해줘. 돼. 바닥에서 쿵쿵 하는 거야. 쿵쿵쿵 바닥에서. 조금 무겁거나 뭐 이런 것만 느낌면돼 어? 입질은 입질은 없어 무게감만으로 콩콩 잡으셨다 저렇게 휘어져 좀 묵직하고 잡으셨다 쭈꾸미 아니 자갈밭야어 어, 그렇게 허챔질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봐 이 녀석은 하나 정만을 했습니다 한악스 대회에서 얻은 상품권 그걸로 일을 하나 정만을 했어요 볼로에요 기어비는 6.6대1인데. 드래그이 없어요. 그리고 핸들은. 예, 더블 핸들로 되어 있는데. 튜닝을 했습니다. 벌써? 조금 맞는 아니, 왜 내가 잡을 걸 짜장이 잡으신데? 모두 음. 오늘은 직결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재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야, 저는 10포. 음. 있지? 음. 챔질이 가장 중요해, 아들. 어. 방금 콩콩하는데 땅은안 바꿨었어 오 어, 그래? 오우 응. 어, 자세 좋아 <웃음> 쭈꾸미를 노려볼까? 가부조식이야? 어. 일단 쭈꾸미부터 잡아봐 <웃음> 자안 떠내려간다. 아 실수 없었더니 안 떠내려가. 어좀 흘러가야지 뭘. 자 바로 나오죠. 자 한수했습니다. 오, 오, 오 죄송합니다. 오오오 맞았어? 진짜 염색하는 거야. 아가 이거. 애기 저기 어딨어? 고기 어마어디있어? 아 괜찮아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괜찮아요 이거다 쳤으니까 요거 한마리 아, 드릴게요 아니에요 마뭐 챙겨주셨는데 하핫 하핫 하핫 감사합니다 예자 카메라 스위치 안 눌렀는데 아, 예. 가비가 한 아, 마리 예. 나왔어요 사장님 아, 밑에 여기 여기 꼬비살이네 어. 가비 잡으셨어 어? 어? 휘었는데? 느낌이 어땠어? 그냥 묵직해 네. 끌고 가는 것도 없어. 아빠 무슨 미끼로 잡은 거야? 파란색이고 바닥에서 좀 많이 야, 띄워야 돼. 어만면스 오, 어, 아들, 아빠처럼 배 반발짝. 아배 아, 들어오면 피하면 되지. 아니 꼭... 아, 여기말안 듣는 진짜. 어? 네. 어? 여기는 주꾸미다. 나 아, 어. 으. 어. 내잡 어. 네. 네. 주꾸미라니까? 아, 기다려봐. 봤어? 자, 주꾸미 한 마리 나오네요. <웃음> <웃음> 아, 야, 너. 아빠 백룡신 왔어. 아빠가 있어? 아빠 쭈꾸미 같아. 이거 베이트릴이라 참멋지게 부지기하다 멋지게 야 여기서 내림낚시 어 내림낚시 하세요 우리 아들 추가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떡해? 어? 좀 가볍게 엄마한테 가볍게 아니 어떻게 해야 잡아요? 네, 조류 있으니까 그냥 둥둥 떠내려가기 조금 가벼운 거 쓰셔가지고 아 오히려 가벼운 거 써서? 예예 예. 계속 쭈꾸미네요 꾸미는 잘나온다 오! 갑이다! 갑인데 <웃음> <웃음> 자, 자 이거 방생 사이즈인데 사는거 봐서 살려주겠습니다 자 갑이 두마리 쭈꾸미 두마리 아 이건 바이 미끌립니다 예, 되게 뜯기게 생겼네. 음, 이거 원줄이 얇아서 터져. 아, 아, 아 터졌어. 나 한번 던져 주면 안 돼? 아, <웃음> <웃음> 어떻게 던지는 거야? 아무 기술을 알려줘. 어, 이건 베이트릴은 던지는 게 조금 힘들어. 아, 음. 아, 그 기술이 음. 야, 미끌림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누르고 이걸 딱 해서 던지고 가면. 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끝까지 하고. 음.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아들, 이리 와, 어디 가? 거분? 잠깐 해서 봐지 썸바를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스프를 잡는 거야, 실타래. 음. 실타래를 잡고, 우리 아들 던지는 거는잘 알지? 음. 이게 공중으로 붕 날라가서, 상태가 보일 때, <웃음> 공중으로 부붕 날라가서 떨어질 때쯤부터,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주는 거야. 어, 음, 음, 그냥 살살 던져, 아들. 살살 던지면 돼. 알았지? 이렇게, 살살. 아빠는 계속 엄지 손가락 대고 있어. 나도 그럼 계속 엄지 손가락 대고 있을까? 나도 갑오징어의 느낌을 알고 싶단 말이요. 아니야 아니야 가, 끝까지 감지 마. 캐스팅하기 힘드니까. <웃음> <웃음> 어, 가비 두 마리, 쭈꾸미 두 마리. 그리고 이 선상 생각하다가. 어. 백널 시간 왔데 웬만하면 던지지 말자. 아, <웃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 나도 아빠처럼 잘 잡고 싶다고. 욕심에 또 잔뜩 던졌구만. 아들, 백널 시간 왔다. 웬만큼 풀수 있는 방법이. 야, 이거 큰난네? 던지지 마, 아들은. 이건 이건 이리를 못 써. 이건 우리 아들 낚시 못하겠다 이거 낚시 못해 릴 하나 더 있어? 근데 일 하나 더 있어서 성태 캐스팅할까봐 안되겠어 캐스팅 안 할거지? 할 응. 야 이건 아빠가 성태가 낚시하려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나이가 안 해본 거를 막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가 맞아 그런데 배우지 않고 해보면 이런 참사가 나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좀 쉽게 보여서 나도 할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낚시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 이제 큰거 하나 배웠지? 응 상태도 봐도 여기선 많은 줄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막 끊고 최대한 풀르고 맨 나중에 한 가닥에 잡히면 그걸로 계속 풀러야 돼 낚시도 배워야 될게 진짜 많아 다들. 그냥 변신 그게 끝 됐다 우리 어, 아들 오늘 큰거 배웠겠네? 땡겨 땡겼어요 아빠 <웃음> 어. 아냐 낚시줄은 매듭을 지으려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든가 함부로 연결하는 게 아니야. 아들? 이제 엄마랑 체비해봐 응. 우리 아들 집중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 하는 거 지켜봤으니까 분명히 할줄알 거야. 세에서 쪽으로 가볼게. 이리 와, 아들. 아빠, 내가 보기에는. 응. 과대 여기 밑에는 없는 것 같아 왜 없어? 예, 여기서 안 해봤잖아 아니 여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가보증어 소음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 주꾸미도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래도 잡아보려면 더 내려야 돼더 내려야 돼 이거? 어 채비를 아니? 야, 채비 바늘의 높이 추에서 위로 한 10cm만 띄워도쭈꾸미보다는가보증어 물긴 하는데 그러면 가보증어보다 마리수가 더 많은 쭈꾸미가안 잡혀 바닥으로 더 내려야 돼 <웃음> 야, 어릴 땐 살인미소였는데, 지금은 능글미소다, 저거. 와, 아까 물잘 가더니 지금 물안 간다. 릴릴링해 어, 릴링에 계속 릴링에 계속 그, 그대로 좋아 그대로 좋아 릴링에 릴링려 릴링에 릴링에 에릴우에 릴링에 로링냐 릴링에 릴링에 릴아니 릴링에 릴링에 릴링에 릴 <S> 어, <S> 오, 손만 되게 좋았겠다. 아니, 되게 커. 아빠가 저거 진짜로 하면. <웃음> 밑에 사람 있죠? <웃음> 이 집만 지겨주세요 아, 나아아것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빠 선상 나가면 무럭이 가끔 애기에 잘 잡혀. 근데 흔한 일은 아니야. 그렇지 않은 일을 내가 해니냐 안 넣어 놓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어. 근데 우럭이랑 같이 넣어 놓는 건참안 좋은 건데, 아, 저기 밑걸림 있는데, 아. 자, 갑이다. 아, 딱 크다. <웃음> 자, 어? <웃음> 우리 아들? <웃음> 원래 갑오징어 낚시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야. 먹물 쏠려고. 아빠, <웃음> 나한 번만 잡아봐도 돼? 야, 갑오징어. 앵무새 이빨이라 잡으면 물려. 그래? 응. 자, 마리수루는 세 마리째. 아, 이런. 야, 여기 미끌림 때문에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좋아해 무럭 한 마리 잡았다고 막 텐션 없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야 무럭은 생미끼를 잡는 거지 만 쭈꾸미다 쭈꾸미 아들 릴링 좋아 오우 아들 감 좋아 아이고 클일났네야 이거 엄마 오면 비웃을 텐데 <웃음> 나 이거 큰났다 <큰일> 이거 조심조심 <웃음> 이번만 조심. 어, 도와줄게잘 집어넣어 있지? 아들, 미세한 차이가 있지? 살짝, 한 거? 살짝? 살짝! 아니, 아들이 그 감을 느낀 거야. 엄마, 뚜꾸이도빨있어저 예, 선착장에서도 오케이 많이 하시는구나. 와, 선수시네. 아들이랑 전선 누룩 잡으러 가도 되겠잖아? 엄마, 10분에 한 번씩 밑에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까? 니가 알아서 해요. 여기 엄마 믿기 번에 나왔 어, 좌대에서 먹는 쭈꾸미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랑 같이 앉았을까? 어. 아빠 근데 이거 그냥 상파도 어. 찍고 이거 지이있으면돼들었 떠났다 해봐야지 스피닝 때를 왜안 가져왔을까 아빠는 그치? 스피닝 스피그럼 어. 나도 원거리 캐스팅 할수 있었는데 아빠도 왜 아빠 그랬을까 잘하지. 잡았어 저겠다 가비. 가비? 작어. 아이고, 씨. 작다. 아빠사아 해야 돼. 저기까지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지려고. 저기까지? 응. 어. 아들 베이트릴이 되게 어려워. 이건 정말 여러 번 던져봐야 돼. 자, 가지고 있어. 가라앉고 앞으로 살짝씩 끌고 와봐. 아 이런. 에이 또 뜯겼어. 오늘 오늘 아기 그냥 신나게 뜯긴 날이다 진짜. 언제나 많아다. 약간 미세하게 보이는 게 보이는 게저 조류야? 아니야, 조류는 바닷물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야. 저쪽으로 갑시다. <웃음> 야마 아빠가 카메라 좀킬 때까지 저기 해야지 와눈 <웃음> <넌> 뭐냐 찍겠다 <웃음> 사이즈 <웃음> 아, 아니야 이건 담을 수 있어 아기 어, 어. 보다 크네 <웃음> 와 치사한 짜식 어지 아, 뭐냐 진짜 아아뭐징어한 마리 쭈꾸미한 마리지 아, 우럭 하나에 빌리게 생겼네 아자한테럭은안 <웃음> 나올 거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어기야 이것 좀 어, 저 진짜 낚시꾼 되 어떻게 하냐 이미 낚시꾼은 이 사람아? 어, 어 엄마! <웃음> 난 자식이 무슨 또 엄살 부리나 그랬어 어, 설마 대가저 앞에가 한주수산인데 이쪽도 한주수산입니다 여기는 양식하는데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옮겨주십니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파란색 나오죠? 자, 으악, 으악. 으, 얼굴에 맛있어 얼굴이 멀어졌어. 하나. 저기요. 다 담을 수 있겠네. 오. 아 터졌다. 아, 자기 하나 또 뜯겼어. 속상하네 진짜 와. 에이 스피닝 가져왔으면 날라다녔을 텐데. 아 이거 체비 장난 아니다 진짜 아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툭 던져 나는 지금 오징어로 쓰고 있어 아 우럭 아빠가 아들거 쓰고 있는데 쟤 걸린거야? 밧줄이다 저거 탁태야 어떻게 탈출해봐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끈이 쟤는 낚시는 잘 못했는데 저런거 잘하더라 2시 40분 정도 됐는데 조금 있는 라면 끓여 먹어서 그렇고 우럭은 아들내미가 잡았고 이 이거 제일 작은 거는 강생해줘야 되겠습니다 오. 아들내미가 한 마리 잡았고 제가 큰거한 마리 옆에 애기한테 먹물 튀어가지고 한 마리 줬고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 한 마리 방생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잡았네요 2시 40분인데 4시 5시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 저는 좀더 잡겠습니다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두자리수인데 좌대 초보라, 이거 화장체. 아, 스피닝만, 대만 갖고 왔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게 끌고 다닐 생각으로 원래 왔었는데, 아 끌고 다니면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저거밖에 안 나와. 아주 그냥 환장하시겠어. 캐스팅 안 돼. 이게 나야. 좀 멀리도 했다가 가까이까지 끌어오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아주 오래갔다 오케 아또 뜯겼어. 아빠 나 같이 낚시하자. 그래 있는 우로 많게, 우로 많게? 저쪽 저 반대편 거기 아, 있지? 그나 여기... 계속 치고 있는데 어. 반대편에서 계속 잡어. 여기, 어... 여기 조심. 이렇게 해, 아빠처럼. 바닥 잘 보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콩콩 찍고 와. 아, 이거 작다. 이건 아슬아슬한데. 어 양식장 주변이고 응. 뻘밭이라.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작은 거한 마리 남았어 발바닥 아파서 못 살겠다 먹자,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자대서 회는 먹고 가네 <웃음> 음. 감나 위였네. 이제 음, 약간 예? 아들놈이랑 여덟 마리 잡았어요. 여덟 마리 쭈꾸미는 그래, 아들놈이 무럭 삼자는 조금 안 되는 거한니 27, 8? 응, 음. 음. 음.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스피닝 장비를 좀... 갖고 와봐야겠어 스피닝 가져오면 데이트를 잡고데이트 가져오면 스피닝잡고 <웃음> 그냥 다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야 <웃음> 맞잖아 맞아 음. 잘 아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야, 수고하셨어요 음. 맛있다응 그? 당근 잡은 오징이야오징어야음 맛있어 라는좀 불었다 불었지 거 어. 난 자기는 꿀거 좋아하잖아 난 야들야들한거 싫어 난야들야들하고꼬들꼬들한거회 엄청 많다 회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치? 어응음맛다음 음. <목소리> 음. 방금 잡은 음. 회 진짜 맛있네 엄청 맛있네? 응 음. 음, 오빠 이거 앤뉴세요응